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고성능 계산기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을 다 듣고 나시면 왜 지금까지 엑셀로도 충분히 했던 계산을 굳이 컴퓨터,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원래는요 컴퓨터가 지금처럼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직업의 한 종류였어요.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냐? 계산하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에 등장하는 직업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전자계산기 발명으로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직업이지만 어쨌거나 컴퓨터는 계산이 그 핵심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딥러닝에서 타이선 혹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땐 핵심인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곱셈 및 합산을 할때 엑셀을 사용했었는데요 한번 로직을 만들어 놓으면 셀복사 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장수들의 능력치만 조금 바꿔주면 동일한 계산을 순식간에 재생산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엑셀을 반드시 써야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일명 쌀집 계산기를 사용했어도 실수만 안했으면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로직은 그대로 두고 숫자 몇 개만 바꿔 쓰는 이런 편리한 기능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곱셈, 동일한 합산 작업을 수행하느라 손가락이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야 됐을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엑셀을 썼고 드리는 노력, 시간 대비 해낼 수 있는 작업량,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이라는 말까지 거창하게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실은 쌀집 계산기보다 편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본 4개, 5개, 2개의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민망할 정도예요 정말 작고 정말 단순한 구조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더 복잡하게 생긴 거는 실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 삶에 유용할 정도의 기술 로 쓰이는 뉴럴넷은 수백, 수천 개의 동그라미가 수십, 수백 그 이상의 층으로 늘어져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쌀집 계산기가 생산성 한계로 인해 엑셀로 대체된 것처럼 엑셀도 생산성이 한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툴이 필요한 거고요 컴퓨터의 본래 기능인 강력한 계산기 이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잘 제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 h 을 상대적으로 쉽다 라는 이유로 선택하게 된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?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진행에서의 핵심은 곱한다 그리고 합산한다 였잖아요 이 단순한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커진 뉴럴 네트워크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편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라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수학적 도구의 힘을 빌릴 건데요 바로 행렬입니다 물론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시그모이드 함수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수학을 그저 도구처럼 목적에만 일단 중점을 두고 쓸게요 원리는 잠시 덮어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서 나왔던 계산 곱파에서 흡산하는것이 계산 과정을 힘취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수학식입니다 눈여겨보실 거는 뭐 눈여겨볼 것도 싫은 네, 좀 없지만 앞에 두 숫자를 이렇게 곱하고요 뒤에 또 숫자를 이렇게 곱해서 얘를 싹 더해줍니다 그 결과가 해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근데 한가지 눈여겨보실 거는 공통적인 숫자가 이렇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x랑 y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이런 계산을 행렬 곱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가 나타낸 게뭘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쓱 나누고 자, 이 자리에 있는 수, 이 자리에 있는 수를 곱합니다 네, 얘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수, 이 자리에 있는 수를 곱한 다음에 곱셈의 결과를 더한 거가 얘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는 수, 이 자리에 있는 수를 곱하고 이 자리에 있는 수, 이 자리에 있는 수를 곱해서 걔를 더하면 얘가 된다 즉, 위에 있는 얘와 아래에 있는 얘는 아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만 보셔서는 이 행렬 곱셈이라는 게 대체 무슨 효용이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웠을 테니 구체적인 예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썼던 능력치, 네, 능력치가 이렇게 있고 각 선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다 일일이 곱해서 그 결과값을 쭉 나열시킨 다음에 개를 합산한 결과가 됩니다. 여기서 저는 이... 위치와 이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 첫번째만이 아니라 이 다섯개에 대해서 전부 다요 그래서 싹이때 바뀌었습니다 네, 숫자는 그대로예요 다만 이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,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능력치라는 이 부분은 늘 공통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 앞에 있는 선에 있는 숫자였죠 선 위에 있는 숫자들만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행렬곡셈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냐면 자, 세로 방향의 숫자 4.3, 5.5, 2.2, 1.2 1잘 기억해 두세요 이 숫자를 이렇게 괄호로 쓴 거예요 보이시나요? 4.3, 5.5, 마이너스 2.2, 마이너스 1.2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가로로 그 다음에는 얘가 가로로, 얘가 가로로, 얘가 가로로 세로로 써져 있는 거를 그냥 가로로 눕혀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능력치인데 한 번만 써줬어요 그래서 엑셀에도 실은 행렬 곱셈 기능이 존재하는데요,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세요. N N U L T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두 배열의 행렬 곱을 구합니다라고 설명이 나오죠? 그 전에 우리가 얻어내야 될 값이 총 다섯 개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럴 때는 세로 방향으로 다섯 개의 셀를 선택을 하세요. 드래그를 하셔서 그리고 넷. N N U L T 바로 열고 자 앞에 행렬 분표 뒤에 행렬하고 괄호를 닫으신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되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. 짠 하고 나왔어요. 자이 숫자 나치 읽으시죠. 그러면 뒤로. 자 은밀을 해보세요. 이 다섯 개 숫자가 위에처럼 중간 계산과정 없이 한 방에 싹 하고 나왔습니다. 마이너스 2.96부터 마이너스 2.585까지. 이게 행렬 곱셈이에요. 그 뒤에 행렬 덧셈 얘기도 나올텐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이제 진짜 파이썬으로 넘어갈 건데 물론 이쯤에서 음. 뭐야 엑셀도 행렬 곱셈 되잖아 라고 음. 반박하실 분도 있을 텐데 지금 공장은 반박 불가인 게 맞습니다. 베일에 쌓여있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파이썬의 진정한 효용이 곧 드러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주 간단한 행렬 곱셈부터 해볼까요? 1 3 2 4 그리고 2냥 눈으로도 계산해도 되겠죠? 1 곱하기 2는 2고 3 곱하기 4는 12입니다. 자, 예를어하면 14. 즉, 이 자리에 들어올 애는 14겠죠. 자, 그 다음, 이 자리에 있는 수, 이 자리에 있는 수를 곱하면 4. 얘와 얘를 곱하면 16, 더하면 20. 즉, 이 우리가 얻어야 될 결과는 14와 20입니다. 이 간단한 행렬 곱셈을 파이썬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한 줄은 지금은 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냥 어떤 도구를 꺼내놨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. W는 np.arry라고 a 했고요. 괄호를 열고 닫고 그리고 브라켓 꺾인 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고 이만큼이 들여쓰기가 되어집니다. 여기서 자 브라켓이라고 해서 꺾인 괄호를 한번더 열고요. 여기 쉼표 또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드레스기가 이만큼 또 되거든요. 여기서 꺾인 괄호를 또 열고 나서 1, 3, 2, 4를 순서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1, 3, 2, 4. 자,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코드냐면요. 1, 3, 2, 4이네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을 W라는 아이의 안에다가 쏙 하고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. 자, 를 했으니 그 뒤에 있는 행렬 2, e, 4도 해야겠죠? 우리가 나중에 구, 이 곱해야 될 애들은 결국 선수들의 능력치일 테니까 이름을 그냥 스탯이라고 할게요. 트터이 스탯이라고 보통하죠 이런 것들을 간단히 2 e, 4라고만 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로써 이 앞에 있는 행렬을 1, 3, 2, 4를 W라는 애에 넣고 이두 번째 행렬 2, e, 4를 스탯이라는 이에 넣어 놨습니다.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파이는데이두개행렬을 곱해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MULT 이런 함수를 썼던 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한 건데 이름은 좀 다릅니다 n P m, -T -M -U l t Matrix Multiplication의 약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괄호를 열고 첫 번째 행렬 W 힘표. 두 번째 행렬 스태를한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만큼의 코드가 한 번에 실행되게 됩니다 이 칸에 있는 코드가 아까 우리 손계선으로 했을 때 14, 20 이었죠? 과연 그렇게 되는지 보면 네, 14, 20이 짠!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싶으시죠? 네, 실은 대단한 음.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알고 나시면 아, 이게 정말 첫스텝이었구나를 반드시 느끼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엑셀로 썼던 거 있잖아요 이만큼이 그냥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제가 띄어쓰기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쁘게 고쳐 쓴 거고요 자스태츠는 이번에는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죠 아 여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 브라켓은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아무튼 이행렬 곱셈을 똑같이 파이썬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얘가 나와야겠죠 6.96부터 2.585까지 이렇게 되는지 보면 짠하고 네, 9 0부터 2.585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엄청난 큰 스텝을 해진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엑셀로 계산했던 거를 이 코드 몇 줄로 짠하고 한 번에 수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내용은 곱셈과 합산에 이어 남은 작업이 또 뭐가 있었죠 동그라미 위에 숫자를 더해주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0과 1 사이로 변환해주는 과정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부족한 영상임에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